디톡 냄새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다시마팩인데요 커피가루가 어 많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여기다 넣어서 해줄거예요 이렇게 다 담았다면요 이렇게 싸놓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못쓰는 고무줄 있죠? 못쓰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여기를 쩔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커피 찌꺼기가 생각보다 많이 물에 나와서요. 버릴 때 하수구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좀 매서 커피 찌꺼기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크기가 훨씬 큰 거는 이렇게 두개 정도 이용해봤고요. 고무줄로 넣어서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음, 이거는 빼주고요. 물을 버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물을 버렸더니, 어, 이렇게 커피찌꺼기가 조금밖에 없는데요. 많이 가라앉거나 하시면 꼭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짜잔! 제가 설거지를 마쳤거든요. 기존에 반찬통 냄새나 이런 잡내 같은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만 하루 정도 둔 거거든요. 이렇게 더큰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오래 두셔도 될것 같고요. 벤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두시거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로 반찬통 냄새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즈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